4주만에 KGD 시스템 C폼 마스터하시고 오선악보 보시면서 하이포지션에서 영화 OST 연주를 마스터하십시오 선율 연주가 잘 안되시고 있나요? 오선악보를잘 못보시겠나요?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때가 마땅치 않으신가요? 독학하시다가 정체기에 빠져있나요? KGD 시스템 죽어도 안되고 있나요? 이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초보인 듯 초보 아닌 분을 위한 까리한 선율 연주법 언제나 몇 번이라도 4주 마스터 클래스에서 해결하십시오. 수업은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2월 9일 수요일날 첫 개강을 합니다. 정통 클래식 기타 테크닉 자세와 탄현법을 수업해드리고요. 왼손 운지메커니즘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지드 시스템 C폼을 암기할 거고요. 오선악보 8비트 리듬 6종을 마스터할 겁니다. 둘째 주 2월 16일 수요일에는 생가치 1로의 행방불명 ost인 언제나 몇번이라도를 5선 악보를 보면서 유닝창을 훈련할거고요 F키 5포지션 C폼스케일을 활용해서 운지법도 레슨해드릴겁니다. 2월 23일 셋째 주 수요일에는 메트로놈을 활용해서 선율 연주를 집중훈련합니다. 3월 2일 넷째 주 종각날에는 MR에 맞춰 언제나 몇번이라도 연주를 마스터합니다. 수업 시간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120분 동안 실기를 90% 비율로 진행합니다. 수업 장소는 온라인 라이브 줌 미팅룸이고요. 홈페이지에서 강의 VOD도 제공해 드립니다. 수강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는요. 줌 라이브 코칭 시간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고요. 즉석에서 연주 및 손을 교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코칭 영상 다시 보기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에 쓰는 교재를 무료배송 해 드리겠습니다. 월 수강료는 정가가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연초고해서 7만원 할인된 금액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 연회원권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 수강권 12장을 원래는 144만원에 구매하셔야 되는데 월 4만원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끔 4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 8만원 할인된 금액이고요. 1년으로 환산하면 96만원의 할인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2월 9일 수요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2월 10일부터는 48만원의 연회원권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문에 수강권 구매 신청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클릭해서 신청하십시오. 수강권이 저렴할 때 미리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환불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